<웃음> <웃음> 여러분 요즘 발루안트가 너무 재밌습니다 라이엇에서 새로 나온 게임인데 제가 FPS 게임을 처음 해서 그런지 중독성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발루안트의 바람 제트의 수리검을 만들어볼 겁니다 원래 레이즈 원챔이어서 레이즈의 폭발 벗을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아직 기술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작하기도 쉬워보이고 뭔가 간지나보이는 제트의 수리검을 만들겁니다. 또 어떻게 봐라! 우선 반쯤 다 채워진 수리검을 가져와줍니다. 어... 그니까 러 이게 어떻게 된거냐면은 편집을 하려고 파일을 열어봤는데 영상이 시작하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영상을 분명 컴퓨터로 다 옮긴 줄 알고 핸드폰에 있는 영상을 다 삭제했는데 컴퓨터에 영상이 다안 옮겨져가지고 영상이 반쯤 사라졌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수리검의 정중앙에 아크릴 판을 넣기 위해 펜으로 표시를 해주고 인두기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만들어져 있는 회로를 넣을 구멍도 파줍니다. 이제 3D펜으로 회로를 고정하고 모양을 생각하면서 높게 쌓아 올려줍니다. 인두기를 사용할때 최대한 편하게 작업하기위해 면을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인두기를 가져와서 인두기로 다듬어줍니다. 진짜 3D펜을 하는것보다 인두기가 더 귀찮은것 같습니다. 뭔가 되게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천천히 집중하면서 만들어야 하는데 하다보면 인두기를 던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인두기질하기 귀찮아서 무릎에 올리고 하다가 실수로 무릎을 구워버렸습니다 여러분은 꼭 책상 위에 놓고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살을 구워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사포를 이용해서 밖에서 하루종일 갈아줍니다 분명 제가 갈고 싶었던 거는 필라멘트였는데 손가락도 같이 갈려나갔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갈아줍니다. 그럼 이렇게 맨들맨들한... 맨들맨들한건가 이거? 아무튼 그런 수리검이 완성됩니다. 색을 칠해줄 차례입니다. 먼저 젯솔을 발라서 색이 잘 먹도록 할겁니다. 아, 색을 칠하기 전에 얇은 인두기로 수리검에 있는 문양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색이 칠해지면 안되는 곳에는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서 막아줍니다. 이제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서 색을 칠해줍니다. 다 칠했다면 근처에 있는 휴지 짐에 수리검을 꺼져서 말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손잡이? 손잡이 부분에 있는 가죽끈은 흰색 리본 끈에 갈색 아크릴 물감을 발라서 만듭니다. 두께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순간접착제를 발라가면서 반으로 접어줍니다. 이제 손잡이 부분에 만들어진 가죽끈을 감아주면 제트의 수리검 완성입니다. 중간에는 바람을 만들 수 없어서 LED랑 아크릴로 빛을 나게 해서 표현을 했고 속을 꽉 채웠기 때문에 어떤 적이 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화 여러분들은 제트처럼 바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트처럼 또똑히바람을 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꽉 잡고 케이 상대의 머리라고 생각하고 꽉 찍어주기 전에 기름이 튀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예쁜 앞치마를 입어줍니다 좋아요 예쁜데? 뭐요? 딱 잡고 됐어요. 참치캔을 노려보면서 될까? 아! 저희 지압이 들어가는 게 눌리진 않았어요. 자, 다시 한번더 이. 참치캔이 저게 뚝배기라고 생각하고 손에 꽉진 다음에 <웃음> 뭐야 이 개발 치네? 오젯오 그러지 마아 지 이제 저는 이 참치캔을 땄으므로 먹어야 합니다 기본 재료는 고추장 그리고 마요네즈 이 두개만 있으면 됩니다. 참치를 부어주고 이 기름? 기름에 고추장을 넣고 잘 풀어줍니다. 어느정도 다 볶아졌다면 불을 끄고 마요네즈를 넣고 비벼줍니다 이제 이걸 밥 위에 올리면 거의 스팸급으로 밥도둑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기 아쉬우니까 파스타를 먹을겁니다. 우선 면은 유튜브에서 본 것처럼 멋지게 넣어주고 소금 한숟가락을 부어주고 끓는 동안 옆에서 도마를 꺼내서 마늘을 썰어줍니다. 저는 마늘이 약간 씹히는게 좋아서 다지지 않고 얇게 썰어서 넣었습니다. 이제 후라이팬을 꺼내서 불을 켜고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마늘 넣고 볶아주다가 면이 다 익었으면 면을 넣고 후추를 약간 뿌려주고 여기에 참치를 넣고 볶으면 은 고추장 참치 마요 파스타 완성입니다. 이제 맛있게 먹어주면 끝입니다.